2020년 7월 9일, 그 니키입니다. 네. 저는 으... 지금 7월 9일인데 그 너무 시간이 되는 거 진짜 빨라서 뭔가 지금 순간을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어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왔을 때 너무 이 건물이 고서 그리고 깨끗해서 뭔가 이이습수실이나 숙소에서 이 숙소에서 뭔가 한달 동안 뭔가 최선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고졌습니다. 그리고 용수실도 보고, 그 자기 반도 보고, 뭔가 룸메이트도 같이 종하고, 뭔가 다 어제 했는데, 음, 사실 그런 순간은 뭔가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. 이 지금 순간을 너무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주억이될수 있도록 네, 너무 네, 만들고 싶습니다. 저 그리고 어제 녹음도 했는데 음 어제 좀 목이 안 좋아서 안좋아고 어제는 거의 확인적으로 하고 뭔가 제대로는 안 했는데, 뭔가 이번 곡도 그렇고, 뭔가 다른 미션도 그렇고, 다 곡을 죄송을 다 하고, 뭔가 제가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, 뭔가 매력도도 매력이 매력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. 보여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 오늘 먼저 메제리스메트리스메트리스메리리고다 같이 했는데 뭔가 다 같이 연습하리스메트리스메트리스메트부스메트리스메 자기가 아쉬운 부분도 다다 다 느꼈습니다 네. 그리고 첫 번째 미션 때 K형이랑 같이 하고 너무 K형 매력이나 뭔가 다 느끼고 고분가 되었는데 오늘도 역시 K형은 누구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뭔가 느낌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밥 먹고 밥 먹을 때 먹었을 때 치킨을 먹었는데 뭔가 오늘 니콜라스 형 생일이자, 생일이잖아요 너무 즐거워서 진짜 그런 뭔가 즐거운 순간을 뭔가 더다 같이 그렇게 이 상황을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음, 댄스, 댄스 레슨이 있었는데 뭔가 제가 연습생 때 너무 힙합을 했거든요. 그런 뭔가 오랜만에 힙합을 좀 추고 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. 오늘. 뭔가 제 완전 제 스타일 고려어를 했으니까 뭔가 이번에 선생님이랑 뭔가 더음 옛날 것도 생각하면서 뭔가 그런 수업을 받을, 받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고 그리고 다른 친구랑 같이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니까 너무 이 공간을 뭔가 음, 하루, 하루나 매일매일 중요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, 오늘 2020년 7월 9일, 9일 니키였습니다 끝